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인기들아 역시 이 색깔 좋다 과즈로 누워있는 거 봐봐 와뼈고이다 아, 맛있겠다 우와. 비찌개다 비찌개 와. 잔치찜이야 잔치찜 거기 70인분 먹겠습니다 <웃음> 고기 70인분이요? 오늘은 제가 혼자 가다할것 같아서 <웃음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현입니다. 뭘 먹겠어요? <웃음> 결과물이 이거잖아요, 지금. 모델들 중에서는 꽤잘 먹는 걸로 응.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거든요. 오.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맛있으면 눈이 커져. 아, <웃음> 눈이 되게 네, 네, 커져. 다 네. 아, 될까요? 될까요? 될까요? 어, 너무 맛있겠다. 오, 오, 아. 오 맛있나 봐. 저희 거의 다 먹어 가는데 언제 나와요? 아니, 주관 한명더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디겠다 아, 불러야겠다, 지금. 큰일났네. 저작요 저, 찬스 쓸게요. 어휴, 이거 뭐예요? 아, 얘도, 얘도 왜, 지금 사방이 너무 흔한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?